마이벨의 54번째 리뷰 짠! 오뚜기 통한편 김치전 믹스 가격은 4,500원입니다 개봉! 구성은 반죽 믹스 김치소스입니다 김치 합. 완성! 음! 대박! 제가 좋아하는 신김치로 김치절 딱한그 맛이에요 뭔가 되게 닝닝한 맛일 줄 알았는데 아니, 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! 어떠세요?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김치 씹히는 맛도 좋아요 특히 저는 배추가 물렁물렁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했는데 식감이 진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가 한게 맛있어요? 이게 맛있어요? 제가한게더 맛있다 <웃음> 아씨구 자씨구 손바닥 넓이 정도로 해서 세상 으로 나오더라고요 응.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편리하면 어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냥 호뚜루마뚜루 그냥 이렇게 <웃음> 해먹을 수 있어 호뚜루마뚜루 <웃음> <흑뚜루마뚜루. 웃음> 전을 만들거나 음. 할때 간을 못 맞추는 분들을 맞아요. 위해서 뭐한 번에 간제비가 될수 있는 음. 그런 제품이지 않나. 혼자서 사시는 분들은 이게 간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. 음. 손이 자꾸 가게 만드네요. 음. 야외 냉이... 활동할 때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기 좋지 않을까. 특히 음. 캠핑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아요. 음. 그때는 냉이를 좀 사서. 냉... <웃음> 조... 냉이를 조금만 사서 여기다 두면그 향은 제대로 음. 더할 거야. 아,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가성비 괜찮다. 네. 재구매할 의사가 있으십니까? 네. 오! 간편하게 해먹기는 좋은 것 같아요. 음, 엄마, 이, 이 믹스 인정? 인정. <웃음> 인정. <웃음> 인정. 맵다, <냅다> 사랑합니다. <웃음> 추천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해먹기 나름인데, 음. 봄에는 뭐, 냉이도 괜찮고, 달래도 음. 넣어도 괜찮고, 음. 조개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개살 좀 썰어서 넣고,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징어 썰어서 넣어도 음. 참 좋을 것 같아요. 아유, 만능이야? 만능 김치전이야? 네. 아유. 만약에 이게 간이 안 맞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간장을 조금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. 네, 근데 음. 간은 딱 좋은 것 같아요. 음. 여기다가 냉이 같은 것도 약간 썰어놔도 <웃음> 냉이. 네, 냉이 <웃음> 좀 짭짤하다 느끼시는 분은 그러면 간이 딱 좋을 것 같고. 음. 짜게 안 먹잖아요. 싱겁게 먹잖아요. <웃음> 안녕. <웃음> 안녕. 안녕. <I> <웃음>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